MNT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몬티의 세 번째 EP 앨범 Listen Up 온라인 쇼케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와우. Wow. 저희 세 번째 EP 앨범 Listen Up, 몬티가 아주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맞아요. 그동안 기다려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아주 선물 같은 앨범을 드리기 위해 아주 열심히 피를 달아서 준비했습니다. 몬트의 신곡들을 특별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쇼콘 언제냐 10월 16일 금요일 구매 정보는 이제 몬트의 공식 홈페이지와 그리고 공식 팬카페에서 뱅카, 볼수 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이번 쇼콘에 준비했어요 아, 좀, 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 댓글로 몬트를 응원하시는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온라인 쇼콘 무료 티켓을 선물해 드립니다. <웃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월 16일, October 16th. <웃음> 여러분, 그때만요. 지금까지 유튜브 되었습니다. 땡큐!